안녕하세요, 건강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,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응. 어, 똑같건 똑같이 있는 건데, 응. 지금 벌이는 하나고 세모는 네이에요 응. 그러면 벌이는 버리는... 어, 이 세모는? 이이겠죠 그리고 별이는 OH-이고 너무 잘했어. 동그라미는 H+, 테르였고 응. 그리고 은 아니, 공액 균이라고. 마이너됐죠 그리고 얘는 AH가 BOH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음. 아주 틀렸죠 왜냐면 응. 지금 여기 보면은 HA는 여섯 개. 응. 얘는 여덟